네 안녕하세요 I 아이엠 o l 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비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낄 땐 아끼고 쓸땐 쓰자 입니다 어, 제가 왜이말 하냐 바로 비트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어,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어, 보시 디올트 대리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간판 보고 그냥 어, 저희한테 구매 안 하셨는데도 어, AS 되냐 라고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as 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어뭐 드릴 드라이버나 햄머 드릴 드라이버에 있는 척의 비트가 안 빠진다고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거진 이런 비트를 써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비트가 뭐냐 지금 클로즈샷 보이겠지만 아 이거 정말 쓸만큼 썼거든요 이런 비트는 이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척을 이제 몇번 보여드렸지만 척을 이제 돌리면 안에 이제 3조가 3조? 조 3개 나와서 딱 물잖아요 이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울퉁불퉁하고 좀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척 안에 있는 조들이 이제 물다가 이제 힘을 주면 자칫 안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<웃음>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트가 안빠진다 라고 해서 오는 경우는 거진 99.9%는 이제 돈 안받고 그냥 서비스로 이제 빼드리는데요 근데 사실 그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래되막 왔다갔다 시간에 그 다음에 그만큼 내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런 비트 안쓰고 새거 사는게 낫죠 그러니, 이제, 이런 비트 쓰다가 따르면, 이제,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그냥 버리고, 그냥 새로 하나 사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합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, 어, 와블 줄여준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라고 한그 컨텐츠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. 그 영상을 보면, 이제 가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아니, 어, 잡으라고 한게 그게 다냐 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보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, 조금 더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어, 아마존 에 있는 어, product description 입니다 여 보면 이제 hold screw in correct starting position without wobbling or disengaging from the b i t 라고 되어 있네요 마그네틱 드라이브 가이드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일단 아, 어떤 분이 어, 이제 제 영상이 약간 영어 수업 같다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 과가 어,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 되는 것 같은데요 홀즈 되어 있잖아요 그 혹시 비틀즈 노래 중에 I Wanna Hold Your Hand 라는 노래 아시죠? 그 말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난네 손을 잡고 싶다 라는 뜻인데요 즉 홀드는 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크류를 잡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영상에서 또 보여 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스크류를 잡으면 이제 어 손도 아프고 이제 손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그 마그네틱 드라이브 가이드를 잡으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어 마그네틱 드라이브 가이드에서 이제 스크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.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, 어제 성향을 조금 아시겠지만, 저는 약간 이제 니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.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. 사용하시는 분이, 아니, 마그네틱 드라이브를 사용하는데, 아니, 나는 이거 왜 잡는지 모르겠다. 그냥 쓰겠다라고 하면, 뭐, 솔직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. 쓰겠다는 사람이, 그래, 쓰겠다는데. 다만, 이제 이 마그네틱 드라이브 가이드에 대한, 어 원칙은, 이제 잡고 하는 거다 요것만 어,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,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찍은 게한 60편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제가 좀 추가해야 될 거나 이제 좀 내가 뭐 미진한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어,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